바로 바로 놀방입니다! 와! 이렇게 아이클레이를 만드는 장비도 여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오늘 아이클레이를 만들어볼 것은 바로 바로 바로 핸들과 배투! 부터 만들어 볼까요? 일단은 핸들이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도 여기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핸들의 모습을 띄워주세요! 분용 분용 분양 분냥 바로바로 회계입니다! 여러분 너무 귀엽게 생겼죠? 어? 이거를... 잠시만요 공개해으로띄주세요 어? 이거 좀... 띄워주세요! 일단은... 네! 할수 있겠죠? 네, 이거... 이거 흰색 핑크 네! 좋습니다! 네! 음, 그럼요! 나라가 오늘 진짜 좀 열심히 하려고 해요. 치즈 같은 반죽은. 이 다음 핸들 머리가 약간, 어, 삼각김밥 같은 느낌이에요. 삼각김밥. <웃음> 모든 미유가왜가 음식으로 되는 것 같은 건 느낌 탓이에요. 그렇습니다. 핸들. 핸들. 아, 핸들. 벌써 귀엽죠, 여러분. 이렇게. 벌써 귀여워요. 맞습니다. 네, 핸들을 만들고 있어요. 핸들, 핸들. 빨간색이 있어야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공개님. 네, 또. 아, 이거 필요가 없두군요 그럼 바꾸네요, 다시. 네. 이거 말아갈 것 같다고요? 핸들 날 수도 있죠? 네, 날 수도 있, 있죠? 손속이도날 수도 있죠? 응. 이 할게요 볼이 예쁜거 이렇게 볼이 예쁜거 그리고 아 저기 하는 어 그리고 이리고이 볼이랑 눈코이 해야겠죠? 눈코이볼 어이볼이볼 칼로 하면 될것 같고요 일단 눈을 하겠습니다 눈눈 눈. 그리고 아 눈썹 눈썹 <웃음> 공개질 <웃음> 현실의 핸들, 저희그 <웃음> 요정같은 요정 삐지님께서 <웃음> 이거 허얀 <웃음> 이라고 자꾸 부르세요. <들어오세요>. 핸들이잖아요. 핸들, 어잉어잉, <웃음> 배터 그리고 팔다리, 응? 손발, 핸들 모양 계속 바뀌고 있어요. 핸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핸들 목소리야? 근데 목 추워 보이나요? 입어 배토 일어나 봐봐 팔기8팔배0초 됐어요 입었습니다 오! 입이이족족하요요 배토 뭔 우주 주전사은은 느낌 5 5 됐어요 오? 이거 5 5 お 네. 웨이브 웨이브 예! 된가다 와! 이제 너의 공이 될으니 탱탱거릴 수 있어! 핸들 뱉터로 지금 핸들 이게 예쁘니까 그냥 막 억지로 막 섞지 않고 이 상태에서 공로를 해볼게요! 후지 않을 거예요! 아깝잖아요! 살아나라! 내리어 뱉어요, 살아나라! 어쨌든 네! 오늘은 재미있게 아이클레이로 한번 대방방을 어, 내방,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클레이로 재미있게 만드신 작품이 있으시다면 네 그런게 있으시다면 나라에게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재미있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